이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행 꿀팁을 드리는 하니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죠?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안녕 제 친구 예이하고 여행을 같이 왔어요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여행 꿀팁은 <목소리> 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 유용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꿀팁인가요? 저희 면세점이용 꿀팁입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저는 면세점을꼭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응? 맨날 무조건 여행 티켓 끊자마자 면세점 이제 출장을 맨날 <웃음> <웃음> <웃음> 너도 해?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면세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용산역 바로 근처에 있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훨씬 이제 할인 혜택도 많아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용산역이랑 가까운 접근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이용을 했을 때막 불편한 점이 막몇 가지 있잖아 테스트를 하기도 어렵고 저는 지금 화장품을 사는데 음. 화장품은 좀막 색조 화장품도 사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달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굳이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또터넷해서 주문하고 약간 이래야 돼서 되게 번거롭거든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전해어 맞아 맞아 품절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인기 제품은 품절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 저희가 신한백화점에 갔었을 때는 이제 품절되지도 않고 다 제품도 있고 그리고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을 했던 것도 영상으로 같이 찍어왔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시죠. <웃음> 저희가 일주일 뒤에 팔라인 여행을 가서 오늘 용산에 있는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왔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쇼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뭐 면세점 뽑팁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쇼핑하러 가볼까요? 어. 우리 <웃음> 호우, <웃음> <웃음> 엄청 길어요. 에스티로더가 갈색병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에스티로더에서 나온 휴대폰이라고요. <웃음> 어때요? 축축기한축해 <웃음> <추측기한지? 웃음> <촉촉해? 웃음> 콘셉트 레이트는 15배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여드름이 갑자기 나거나 음.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하시잖아요? 기내에서 네. 네. 특히 건조할 때 사용하시면 어. 한시간 네. 어, 이내 빠르게 진짜 볼수 있어요 아한시간 이내 감사합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예요? 네예이야 이거 어때? 이거 색깔? 어. 아쁜데 가을색이 나 너한테 어울리는 색이야 이거? 말린장미아 진짜? 이게 말린장미 색인가? <웃음> 네맞아 <웃음> 오! 역시 어때? 예쁜나 완전? 봐봐 언잘 어울린다 예쁘다 진짜 예쁜데? 원래 가을에는 영원한 컬러도 하는 말린장면이 있 가을에는 말린 <웃음> 이거 립스틱으로 주세요. 립스틱 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여권 보여주세요. 여권 사진으로 되죠? 네, 네. 이거 블랙카드야. 할인돼. 그 할인돼 요 <웃음> 블랙카드 가지고 계시면 15% 할인요7 9 9 8 9 9 9 9 9 9 9 9이9 9 9 9 9 원래 얼마예요 원래 2 8불이고요 할인 들어가서 24불이에요 어. 회원가입하니까 5천 지금 5천원 주고 9월 이벤트라서 5천원 또 줬어요 그럼많은신지이아요어너 립스틱 거의 1 8 0 0 0원이다 <목소리> 30%한데? <웃음> 진짜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런거 훈이랑 서연이 신으면 귀엽겠다. 너무 옷도 이쁘다. 너 <웃음> 너무 귀여워. 또 이런 거 너가 잘봐주죠. 왔다고 <웃음> 너가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게나 아니면 어, 이거 맨위 어, 어, 것도 예쁜 같아. 응. 이거 같은데. 이거 이쁘다. 이거 면세점 단독 상품이래. 아 진짜?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아울렛 갔다 왔잖아. 근데 보기보다 훨씬 좋은 거야. 음. 이거 하고저 음. 이거 한번 신어볼 수 있을까요? 거저 음. 250. 응. 이거 니 이거는 좀 무난한 스타일 음, 예쁘다 이것도 이건 진짜 진짜 무난한데? 포인트에 있어 뒤에 반짝이로 그리고 이런 끈, 끈? 끈도 그릴 수 있어 아 여기도 진짜 반짝이네? 음. 이거는 이쁜 거 근데 이거지응와 이쁘다 음. 어, 음. 제일 예쁜 거 같아 오늘 할인 후 금액이 566,722원 맛있다 맛기 이거 진짜 좀 세련되고 아, 깔끔하게 맞아 난 되게 여성스러운 옷에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퀴지할것 음. 같아 하쥬에도잘 어울려 먹고 아, 되게 귀엽다 그니까 러 이거 응. 안에 스트랩이있어아 이것도 어, 스트랩이 있구나 스트랩도 음 있는 거같이 색도 진짜 예뻐 이 작은 거에 비해서 잘 들어갈 거 같아 닥터자르저스킨모션을다 <웃음> 써가지고 닥터자르트 왔어요 이게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거라고 엄청 촉촉해서요 응. 패키지 만 봐도 피부가 좀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네.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있을거예요 네, 저희 이 스키의 로션은 인간선 피부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얘는 주로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같이 수분을 공급해주시니다 화장솜으로 닦으셔도 되시고요. 홈타입, 물타입이. 네, 물 타입이라서 음. 화장솜을 닦으시면 하고 도 음. 이렇게 보실 수 음, 있어요. 되게 시원해지는데? 되게 링감좀 있어. 네, 끈적끈적하지 않아, 어, 아, 저는 요 촉촉해. 필스 음. 도 빠르고. 그래서. 아, 이게 스킨 세트예요? 네, 좀 보시면 네. 중간에 유산균 들가 있는 거 있다. 네. 얘를 스킨 안에 넣으셔서 쓰시면 아 되합니다 너무 귀엽다. 지금 거기는. 100까지 네 쓰시고 네. 1 5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웃음> 저 지금 146불 구매해서 이곳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만원까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음.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있요 감사합니다. <웃음> 신기해 이런 생필품도 팔아. 면세점에서 신기하다. 너무 귀여워. 어차피 아, 가을, 가을 나온 건가? 어? <웃음> 독풀이야 색 귀여워 아, 짜 아, 귀여워 이거 있으면 편하지? 어 진짜 편해 헉 <웃음> 싸요 그리고 35불 밖에 안해 진짜? 이 무슨 색이 나? 음, 흰색이 더 예쁘긴 한데 나도 흰색이 흰색 떼야 안렇지뭐 그래. 그럼 목욕하고서 떼털일이 먹을 게 있어 아 그렇다? <웃음> 나왔는데 맞죠? 이게 좀 약간의 그거 아니냐? 삶의 질이 높아지는 어, <웃음> <웃음> 이거 하나 <하면서> 사. 이거랑 흰 <웃음> 트립도 살 거예요 예의가 편하다 했거든요. 너조사 이거. 원래 금액이 57분이었거든요. 아. 버블하는 데서 5 2분이 하셨고. 네. 와. 저는 500불 이상 와. 구매해서 음. 4만원 선풍카드를 받으러 음. 지금 안내데스크였습니다. 구매해서 음. 하시고 오신 걸까요? 네. 결권확인으로도와드리겠습니다 용산점에서 첫 구매를 음. 하시면 3만원까지 음. 추가된다고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 되게 보면 카드 혜택이 그 구매 금액별 선불 카드 증정이나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좀잘 비교해서 오시면은 진짜로 최대 84만 원까지 할인 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어,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은데 쇼핑을 하고 왔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 난 우선 접근성. 용동을 음. 한번 가봤는데 용동이 좀 복잡하잖아. 음. 사람도 너무 많고 한데 용산 우선 용산은 용산 여기서 내리자마자 맞아. 바로 있어. 아기나갈 필요 없이 <웃음> 음, 맞아. 실내로 바로 이동 가능해가지고. 2번 출구.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편했어. 음. 거기 발레 서비스도 되게 좋더라고. 아, 진짜? 어. 근데 난더 좋았던 게. 이런 걸 샀잖아. 이거 들고 가는 게 엄청 힘들잖아. 이제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캐리어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내 면세점을꼭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나첫 칠만 있으니까 어. 제가 또 그때 <웃음>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만 하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거는 이스킨로션인데요 이거 아까 뭐라 했지? <웃음> 컬링봉이요. 링 <웃음> 되게 이쁘게 나왔어. 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예뻐 <웃음> 패키지 진짜 예쁘다 깔끔하고. 에너지 부스터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여행 왔을 때 되게 스킨이랑 로션을 챙기기가 번거로워서. 일부러 스킨 로션을 같이 사고 집에서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면세품에서 이렇게 증정품을 많이 주는 걸 처음 나도. 봤어 이 증정품을 두 개나 주셨어요 그냥 딱 여행지 왔을 때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게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주셔가지고 이거를 어제 써봤거든요 여기 여름나라인데 어제 되게 사실 끈적끈적했거든요 어, 몸이 어 습해가지고 근데 되게 딱 스킨 로션만 발랐는데 되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어. 그래서 치대면서 단점을 하셨어요 하나만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원래, 아니, 원래. 네. 스킨 로션만 어. 사고 는데 지금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 맞아. <웃음> 그리고 이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 같지만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다 샀다. <웃음> 이거 <패키지> 다 커. <웃음> 라인 <있어. 난> 다어요이 <웃음> 라인 아. 커다 그다음에는 이 골드. 이런 신발 매장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맞아 나도 응. 면세점에 골든고스라던지 거기 지방시도 있고 어, 웬만한 명품도 있어요 어. 아, 있어. 백화점인데 알았거요 이게 또 신발 가면 또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또 이렇게 짠 <웃음> 스탱글 인데 이게 요게 다차 있으면 약간 좀 부담스럽지 베일리로 어, 신기 좀 힘들고 그냥 좀 엄청 특별한 날에만 신어야 될것 같은 근데 이게 딱 그냥 뒤에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그냥 언제 신어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데 좀더어 그거 아, 알아? 꾸안코가 뭔지 알아? 당연하지 난 뭘로 보고 잘해 안꾸안는 뭔지 알아? 안 꾸민 듯안 꾸민? <웃음> 안, 어, 안 꾸민 듯 꾸민 듯안 꾸민 거예요세종적으로안 <웃음> 꾸민 거고 <웃음> 이거는 꾸안꾸 어.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웃음> 꾸민. 듯. <웃음> 근데 또 제가 이골든쿠스를 사다 보니까 500불이 어. 그냥 바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추가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좀 여행 가기 전에 신발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신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꿀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신발은 신화가야 알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하, 여러분 카카오프렌즈 있는 거 아셨나요? 야 진짜 카카오프렌즈가 <웃음> 또 면세점에 있는 거는 저, 나 제주공항 갔을 때 봤는데 어, 나 제주공항 갔었어 여기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거 여행할 때안떨어뜨리게 맞아 이거 저희 커플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깎이 큰거 들고 여행 가시는 분 보셨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캐리어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웃음>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팔라완이 되게 호텔이 노후된 데가 많아. 난 어, 그런 줄알았어 어, 근데 여기 없을 줄 알고 저도 구매를 한 건데, 여기 있긴 있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그래도 이건 귀여우니까. 그래도 이것도 다르지. 이거 봐. 폭신폭신. <웃음> 음, 이거 그대로. 촉감, 촉감. 어떡할 거야. <웃음>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웃음> 여기까지 저희의. 음, 10년, 10년, 10년. 하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저희처럼 시내면세점 가셔서 쇼핑을 좀더 저렴하게 하시고 여행 경비도 줄이고 그리고 할인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여행에 필요한 제품들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그러면 여기까지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한라완 여행 좀더 즐기고 저렇도한라완 여행 기도 올릴 예정이거든요. 너무 기도 해주세요. 꿀잼이었지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이틀 밖에 앞뒤게 되려는 여행은 없을 것 같아 지금 핵체밋 상태예요 이건 진짜 <웃음> 최고 <웃음> 그럼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편안한 점을 여기좀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웃음> <웃음> 가자 골구, 골구 신발 신고 가야지 아. 신발 신고 가보겠습니다